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디스코드 서버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룰이 있거든요. 이 룰을 쭉다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왜안 뜨지? 아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룰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알겠습니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은 권한이 생기시고 이제 서버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과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네,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보내 주실 수가 있고요. 자신의 쓰샷을 자랑하거나 저한테 팬아트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팬아트를 고정시켜서 어떤 분들이 그려 주셨다 이렇게 뭐 자랑거 할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디스코드 채널의 목적이죠. 제가 가끔씩 작업할 때 이제 여기 음성 채널에 들어가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또한 영상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디스코드 서버들을 가보면은 그냥 그 서버에 들어갔다고 막 유튜브 알림 오고 트위치 알림 오고 저는 그게 싫어서 이제 저는 유튜브 알림과 트위치 알림을 따로 둬가지고 이걸 체크를 하면은 이제 유튜브 링크를 받을 수 있는 요런 공간이 새로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또는 트위치를 눌러서 트위치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좋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영상 알림 설정은 느낌 취소를 하면은 다시 역할이 빠집니다. 알림을 받게 싫을 때는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부분, 이 작업중 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모드들과 제가 보이스 디스코드를 세웠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로 올라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영상을 만들었던 모든 일대기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제작할 것도 여기다가 올릴테니까 여러분들은 언제쯤에 영상이 제작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디스코드 소개 영상 제작중이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저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디코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팬아트 올려주신 거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팬아트 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스탠디 이스였습니다 나름부터 Want to be dominated? We'll dominate you We'll ask you to be gentle 스 t 디 베이스입니다 스탠디 베입니다 스탠디 베이스 스탠디 로레로레로레로레로. 로레 하얗다. 죄송합니다. 아! 아! 딱 좋아! 스탠디, 베이스입니다.